오늘 말씀은 창세기 18장입니다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까지 네. 22절에서 33절 마지막 절까지 네. 한 절씩 켜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성 중에 의인 오십 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오십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오십 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루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 이르되 이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마 옵소서 내가 이번만더 아래리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로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갔으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한번 더 격려해 줄 아주 귀한 우리 VIP가 제가 빠뜨렸네요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청년 청소년 어린이 우리 유치부 아이들까지 새벽기도 많이 참석했는데 우리 그 아이들 우리 다음 세대 놓고 우리 한번 경쟁합시다 할렐루야 음, 감사합니다 자 한번 따라 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인내합니다, 인내합니다.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자 오늘 말씀 제목은 뭘까요? 충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해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과 늘 소통하고 교제하시면서 기도줄 늘 붙들고 사시면서 오직 여호와로 인한 감사기도가 계속 터져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내 죄를 보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놓고 나의 수치까지 드러내놓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길을 축복합니다 끝까지 인내합시다 아멘 예, 침묵으로 있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주님이 옳습니다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라고 그 말씀 붙들고 요동치 않고 계속 묵묵히 여리 고성을 돌때 7일째 영광이 여러분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늘 우리 기도가운데 살아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중보합니다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골로스 교회에 골로새 교회에 편지할 때 이렇게 어, 편지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바울은 내가 기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했다. 그럽니다. 우리가. 자, 우리는 흔히 죄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죄인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라 그럽니다 하지만 칭찬받을 일이 있으면 내가 했다 그러죠 또 기도 응답이 없으면 우리가 기도 안 해서 그렇다 그럽니다 기도 응답 받으면 내가 기도해서 그렇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다고 자랑하지 않고 우리가 기도했다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가 기도했다 그래서 그 공을 공동체에 넘기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바울처럼 우리가 기도했다 그렇게 하려면 무엇보다 함께 기도할 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할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중보하는 지체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도 여러분 또 가정 안에도 질병으로 경제적인 문제로 또 사람 관계로 인해서 고난을 겪는 지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치열한 영적 전투를 하는 지체들을 만나면 서로 손을 안 잡을 수가 없습니다. 서로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내 곁에 식구들, 또 작은 교회인 목장 식구들, 고난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들을 위해 기도의 산으로 올라가라. 그 기도의 산으로 올라가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게 맡겨 주신 공동체와 가정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자 느헤미야의 이 관심을 잠깐 말씀을 보겠는데 느헤미야 말씀을 보겠는데요. 느헤미야 1장 1절과 3절을 한번 떼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너헤미야 1장 1절에서 3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하가리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왕 제20년 기슬러월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 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느헤미야스의 역사적 배경을 잠깐 설명해 드리면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불이 타고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생활을 한지 140년이 지난 무렵입니다 바벨론의 4대 도시 중에 하나가 수산이 도시인데 수산이라는 성인데 바벨론이 망하고 바사 왕국이 세워지면서 이 수산성은 수도가 됩니다 교통과 무역이 성행하고 고대 문서를 보관한 문화의 도시였습니다 느헤미아는 그런 수산 성업에서 왕궁에 거하고 있으니까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런 환경에 살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아는 바사 제국 사람들도 부러워할 만한 환경에서 살면서도 동족의 형편과 소식에 늘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무엇보다도 회파된 예루살렘의 그 소식이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동생 하나님과 함께 이 유다의 소식을 잘아는 사람들에게 동족의 안부를 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답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습니다.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지만 큰 환란을 당하고 능욕을 박고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예루살렘이 훼파되고 불에 타버렸으니 도시는 황무해져서 살 집도 거의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느해미아는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수일 동안 울고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고향 소식을 물었는데 힘든 소식이 들리니까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형제 자매들과 예루살렘이 회파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은 도와줄 방법이 없어서 슬펐고 그들의 아픔을 생각하니 더 슬펐습니다 내 힘으로 할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가족이나 지체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고 함께 눈물 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이 중보 기도인 것입니다 느헤미아는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뒤에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어소서라고 부르지었습니다 먼저 느헤미야는 지체들의 죄를 자신의 죄인양 여기고 자복하고 나갔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이 지체들의 회파된 곳에 관심을 갖고 회파된 소식에 반응해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의 씨를 뿌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이름은 위로자죠. 정말 위로자 느헤미야는 지체를 위하여 관심을 가지고 중보 기도로 도왔던 것입니다.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우리도 지체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하고 복음의 씨를 뿌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결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아침 일찍 장터에 나가서 생선 가격을 물었어요. 이 생선 한 마리 얼마입니까? 물었더니 생선 잔수가 많은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이 그 생선을 살려고 이렇게 말합니다. "야, 생선이 너무 싱싱하고 먹음직스러운데, 저한테 5천원에 팔면 안 될까요?" 뭐, 생선 자수는 계시를 잘하면 하루 장사가 잘 되서 싶어서 알아서 다 하고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기분 좋게 생선을 막 토막을 내리는데, 그 손님이 쭈뼛쭈뼛 그러면서, 근데 저기요, 혹시 4천원에는 안 될까요? 그 생선 잔수가... 순간 화가 났지만 그래도 어 본전은 건지는 것같아 가지고 천원 더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생선을 다듬으려고 하는데 이 손님이 다시 미적거리면서 혹시요 3천원에는 안될까요? 그러는 거예요 생선장수는 이왕 인심 쓴거한번더 참자 그러는데 손님이 이번에는 저기요 화내지 마시고요 2천원 에주세요 생선 자수 하도 어이가 없어 가지고 아침부터 재수 없게 당장 꺼져. 그렇게 막 소화 붙려는데 손님이 급기야 가진 게천 원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여러분이 생선 가게 주인이라면 이 손님이게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당장에 쫓아내든지 욕을 퍼붓든지 아침부터 재수 없게 그러면서 아주 강팍한 그런 상인들은 막 소금 뿌리고 막 그런다죠. 근데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입장을 바꿔서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제대로 먹지 못해서 영양실조에 걸린 아이가 다 죽어가는 소리로 엄마 생선이 먹고 싶다고 합니다 당신이 그 아이의 부모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진 돈이라고는 탈탈 털어봐야 단돈 천원밖에 없습니다 생선은 그냥 당장 끼니를 이어 쌀한 줌도 안되지만 생선 가게로 달려가서 영양실조에 걸려 다치고 가는 이 아이가 생선이 먹고 싶다는데 가진 것이라고는 천원밖에 없습니다. 천원만 받으시고 이 생선을 저한테 파시면 안 될까요? 하고 하소연이라도 해보지 않겠습니까? 맨정신으로 이 창피스럽고 개념 없는 짓을 어찌 할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굶어 죽어가는 내 아이를 생각하면 여섯 번이라도 할수 있습니다. 나 때문에는 못해도 내 자식을 위해서, 죽어가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간절함이 생선 장수에게까지 전해진다면 단돈 천원으로 만원짜리 생선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이 부모처럼 죽어가는 한 영혼을 위해 하나님 앞에 개념 없는 애원을 한한 한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그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무엇보다 먼저 롯이 생각이 났습니다 갈대아 우레에서부터 아들처럼 데려온 혈육인 롯이 그 소돔성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롯이 누굽니까? 로시. 자신을 친자식처럼 사랑하고 아끼는 그 삼촌 아브라함의 재산을 가져가고 노른자의 땅을 다 챙겨간 일종의 몹쓸 조카인 겁니다. 아브라함은 롯 때문에 생명을 걸고 전쟁도 치렀지만 롯은 완전히 애물단지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소돔 땅이 여호와 동산 같고 물된 동산처럼 보였습니다. 가난 땅보다는 거기가 훨씬 좋다. 하나님이 밥 먹여주나 그러면서 아브라함 곁들 떠난 이 이가 롯입니다 그렇게 떠나서는 너무 잘 먹고 잘 사느라 하나님 만날 틈이 없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 아들처럼 생각했던 롯이 구원과 점점 멀어지는데도 그저 눈물을 흘리며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롯이 살고 있는 그곳에 심판이 임한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구원은 그냥 롯에게 멸망의 때가 임한 것입니다 많은 것을 가져간 조카론만 생각하면 이가 깔려가지고 그래 나는 구원이고 너는 심판이야 잘됐다 그렇게 잘난 척하더니 맞좀 봐라 그렇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서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무시하고 한 번씩 막 폭력을 일삼고 숨도 제대로 못 쉬게 하는 그 남편이 오늘 불치병에 걸렸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그러면 에이 쌤통 잘됐다 천벌이나 받으라 고소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롯이 망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제 구원의 때가 왔구나 찬송가 같으면 이때라 이때라 주의의 극률 받을 때가 이때라 그렇게 찬양을 하면서 롯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악하고 음란한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을 멈춰 서게 하는 일꾼을 필요로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 일꾼으로 선택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라에게도 이야기 하셨듯이 하나님은 당신의 전령자로서 아브라함이 그 일을 하기 원하셨습니다 심판을 행하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친 소경 바디미오의 기도가 예수님을 멈춰서게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급박한 하루간의 심판에서 하나님을 멈추게 할 일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곳곳에서 망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사건을 구원의 문제로 연결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망하는 사건을 통해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이 다윗에게 떡을 공급하는 제사장 아히멜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사울의 핍박을 피해서 도망갔을 때에 아히멜렉 제사장이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떡을 주고 골리앗의 칼.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챙겨둔 전리품이죠. 그것을 무기로 쓰라고 챙겨 줍니다. 아히멜렉이 이제 다윗을 보호하고 다윗의 목숨을 일종의 커버해 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 아헤멜렉 제사장은 이 일로 사울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다윗을 도왔다가 자기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날심판때에선이 교회를 향해서 다윗처럼 절망적인 상황에 빠진 이들에게 얼마나 자비를 베푸느냐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를 돕는다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지. 교회 안에는 누구에게 도움을 줄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도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십중팔구는다피난처 삼고 교회로 옵니다 사월의 분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때로는 누군가의 잘못된 결정을 피해 남편의 잘못된 결정이나 시부모의 잘못된 결정을 피해서 그 어디에도 갈 곳이 없으니 교회라도 가보자 하고 교회를 찾는 겁니다 우리 새날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상하기 힘든 분들이 옵니다 여러분 이럴 수도 들을 수도 없는 분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멈추게 하는 일꾼은 도망쳐 나온 사람을 살리고자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사람이다 그러면 집안에서도 목숨을 내놓는 한 사람이 있어야 되고 공동체에서도 목숨을 내놓는그한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목숨을 내놓는 한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소원인 영혼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이유인 것이죠. 자, 아브라함이 그토록 간절히 기도했어도 하나님은 아무런 답을 하지 않으신 채 떠나가십니다. 아브라함도 더 이상 기도할 수가 없어서 자기 곳으로 돌아갑니다. 자신의 간절한 간구에도 아무런 말씀도 없이 떠나가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순간 아차 했을 겁니다. 그제야 그 성에는 의인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아브라함은 의인이 단한 명이라도 있으면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라는 기도를 더 이상 못합니다. 하나님 역시 의인 한 명이라도 있으면 내가 그 성을 구원하겠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동시에 침묵했습니다. 왜냐 소돔 성이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끈질기게 기도를 해도 멈출 수 없는 이 세상에 심판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늘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만 부르어서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는 거죠 자,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매달린 두 강도 중에 한 명만이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인생의 절반은 구원이 안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목숨 걸고 기도를 해도 의인이 한 명도 없으면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절망적인 소돔을 위해서 롯을 위해 끈질기게 기도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소돔성의 멸망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애타게 기도한 것은 다 헛수고가 되었을까요? 수포로 돌아갔을까요? 그의 간절한 기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읽으면 아브라함은 정말 그 성의 구원을 위하여 그리고 그 성에 자기 조카 롯이 있거든 그 자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그러면 그 간절한 기도는 헛수고였습니까그 간절한 기도는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무의미한 그런 기도였습니까 아브라함의 기도는 언뜻 보기엔 응답받지 못한 기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이 세상에 헛수고는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그 소돔성을 엎어실 때에 롯을 그 중에서 내어 보내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소돔성의 악은 그대로 심판하시되 롯은 구원에 내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환란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구원에서 멀어져가는 자들을 위해 여러분 기도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내게 맡기신 영혼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는 이 중보 기도의 모범을 아브라함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로선 부끄러운 구원을 얻었지요 하루도 주의 일을 못해보고 갔지만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계속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일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도 누군가를 위해 중복기도 하는 것, 그 자체가 큰 믿음이고 저는 이미 응답받은 인생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새해는 물론 나의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복기도의 지경이 더 많이 넓혀질 수 있게 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곁에 있는 식구들, 구원이 필요한 식구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아픔과 환란과 비친 자들의 우리 이웃들이 많습니다. 그들 놓고 여러분 열기게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저들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새날 교회는 공동체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과 도시와 나라와 열방까지 품고 하나님 나라가 있던 곳에 임하기를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기다리는 그런 기도에 이 집이 있는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새 기도 가운데 말미는 항상 중보로 계속해서 올려드립니다 중보로 중보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나갈 때에 사도 바울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했다 그러므로 골로스의 교회가 든든하게 서갔던 것처럼 우리 새날기에 많은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중보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이곳을 살리고 여러분의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할렐루야 그런 중보자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힘있게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이렇게 하면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의 소원인 영혼 구원에 대한 열망이 제 속에 넘쳐 흐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소원이 저의 소원이 될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여 아브라함처럼 제게 맡기신 영혼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제게 맡기신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제 모든 것을 다 바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라를 위해 내게 맡겨주신 공동체와 가정을 위해 신의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는 자가 될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될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처럼 제게 맡기신 영혼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하여 하나님 시대상으로 올라가는 기도의 사람 중보자로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이 중보자의 능력과 이 사명이 우리에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주여 상창하며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주여.